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토피아의 심플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단지 게임이 좋아서 만든 채널이었는데 그래도 자기소개 하나 남기지 않은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취미로 하는 유일한 생활인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아니 이 채널의 주인장은 누구야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참고로 눈 앞에 보이는 이상한 말하는 고양이는 페이스리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시바견 아바타를 내세운 영화 유튜버이신 구블님께서 쓰고 계신 그것과 동일하죠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비스업 중에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천만의 직장인 중한 명인 근로자입니다 물론 정확한 직장명을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업들 뭐 예를 들면 미래셋, 한화, 우리, 국민, 카카오, 롯데, AIA 등 이름 들어보면 익히 알고 계신 한 곳의 정규사원입니다 원래 방송계 PD에 흥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방송계에도 원서를 냈었습니다만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고 졸업 유예를 했으며 6개월 뒤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게 됩니다 2014년에 입사했으니까 올해로 5년차가 되겠네요 직급은 현재 대리니까 대리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와 들어가기 굉장히 빡세겠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2013년 2014년 취업시장에도 상당히 한파를 넘어 빙하기였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자소서 100장을 써야 10개 통과할까 말까였으니까요 아 10개도 꽤 많은 거지 참 <웃음> 취업을 준비하던 그 당시 제가 내세울 만한 스펙이랄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같이 넘쳐날 정도로 화려해 보이는 스펙들로 둘둘 싸는 분들이 그때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대신 조금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최소한 맞추라는 기준에만 맞추고 다른 경험들로 한번 채워보자고 생각했죠 물론 기업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던져준 것도 당연히 없었으니까 어림짐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한 4개 정도 될 거예요 일부 열거하자면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인 CFP라고 존나 빡센 자격증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CPA, CFA 여기에 비교하면 잽도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걸 따기 위해서 사전에 AFPK라는 자격 보유자만 가능했었고 두달 공부해서 AFPK까지 따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CFP는 왜 따지 않았냐는 말을 듣기는 했었는데 애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일반 기업에서 돈 많은 분들 개인 재무설계를 할 정도면 최소 해당 산업에서 10년 이상 경력은 있어야 시켜줄까 말까 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남들 재무설계 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재무설계도 안되는데 남의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주냐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찌감치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익 일본어 자격증인 jpt 그리고 사회조사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었고 경제에도 재미들려서 매경테스트라는 경제이해력 인증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남들처럼 토익이 900점이니 최상급이니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공부머리는 한3류아니아니야한3 5류뭐 이것도 뭔가 자랑처럼 들리네 그렇다고 학벌도 그렇게 좋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수능을 봤거든요 지금 19학번 세대가 보면 거의 뭐 암모나이트 화석을 넘어 석유에 추출되다 남은 아스팔트 정도의 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정시로 수능을 치고 서울 중화위권대학교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후에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재수를 권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고3 시절을 다시 하려니까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재수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학력도 스펙도 비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다고 스스로 인지하다 보니 사실 자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 이것도 평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용을 전부 얘기하면 영상 길이가 1시간도 넘어가니까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취업 전까지는 별별 알바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편의점, PC방, 초등학교 방학 도중에는 전교생 책걸상 교체하는 일용직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는 분이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기에 거기서 알바했던 적도 있었어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만 갑자기 야 이걸 자소서에 녹여보면 어떨까 딱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전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서류에 합격했을 때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쓴건 100% 확실해요 네이버 취업 카페에서 제가 무료로 자기소개서를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네요 아 그래서 저거 100% 그대로 했냐고요? 당연히 과장도 섞여 있습니다 아니 누가 영어 문장을 매일같이 A4용지 두 장씩이나 써서 외울 일은 없죠 그러나 이 생활이 저의 언어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된건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일부 시청자께서도 내용을 베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베끼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라고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베끼실 거라면 차라리 완벽하게 베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 내용과 비슷하게 써서 서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결국 면접에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면접관 질문에 대비해서 Q&A를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초년생분들 면접실 들어가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그리고 면접관은 생각보다 철저합니다 혹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통과했다고 자기소개서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영화 인셉션을 찍을 정도로 머릿속에 각인시키셔야 해요 그래야 면접관 앞에서 메소드 연기라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메소드 연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사부에도 아는 분들이 여러 있어서 물어본 적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면접관이 그 사람 이력을 검증할 방법은 없으니 거짓말을 한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라 그것도 요령이다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취업이 목표시라면 자격증은 기업에서 요구할 만한 기준만 따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격증들의 개수나 질적인 면에서 상향평준화되고 있긴 하지만 자격증은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제외하고 일반 사원 채용을 할때 기업에서 이것 따라 저것 따라라고 요구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경쟁이 붙어버린 안타까운 현상이죠. 물론 자격증의 보조로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로 베이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 실적이라는 각자의 기준으로 새출발하게 됩니다. 일반 사원부터 임원까지 가는 과정은 결국 자격보다 경력과 실적으로 가니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자격은 본인 판단으로 적당한 선에서 그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나만의 경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을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금융지식이나 경제 지식을 하루에 하나씩 녹음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거의 매일같이 최소 6개월 이상 올려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소개도 찍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축적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잘 포장하면요 이것만큼 뚜렷한 증거와 입사 동기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면접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일반 사원 채용이면 최소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버텨내고 일할 수 있는가를 직접 가려내는 게 면접이에요 휴대폰이 보편화된 현대시대에 증거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더큰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구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이만큼 준비했다라는 증거로서의 수단이니까요 물론 유튜브까지 잘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되겠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고 사내 홍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유튜브를 독려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요새 센센션한 홍보수단인데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발상만 전환한다면 이색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사 초기에 영업점에 배치돼서 영업사원을 한 3년 정도 하고 서른도안된 빠른 나이에 본사에 와서 현재 IT, 디지털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본사 공고를 잘 활용해서 본사에 오게 된운 좋은 케이스죠 지금은 꽤나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로시간 52시간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예전에는 취업 상담을 빙자해서 금융 상품을 팔아먹고 이런 행위가 엄청 많았는데 저는 차마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취업 카페에 종종 들려서 가끔씩 무료로 취업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져보면 타인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실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전합니다 기업을 알기 전에 나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을 쏟아붓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발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 채널을 취미로 유튜브에 집중하겠지만 종종 이런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